자, 가스광산을 슬슬 지을 때가 왔어요. 일단은 더 좋은 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1593 그쵸, 여기인 것 같죠? 여기다 지읍시다. 또 우선순위 올리고요. 자, 전자부품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하나 둘씩 건물들이 완성이 될 거예요. 야, 상대방 도시 너무 멋져 보인다. 이거 슬슬 파괴시키고 싶은데 그쵸? 차도 없는 것들이 나보다 발전을 이렇게 높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자호이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어요 담기에어 얘들 확장을 너무 빨리 하는데요 그쵸? 음 아, 다 부셔버리고 싶은데. <웃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아직 저 면접까지 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고민을 해볼게요. 저희가 확실히 가스가 모자르긴 한것 같아요. 그쵸? 방금 가스 공장을 지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기존에 지어진 가스 공장은 이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철거시켜주는 게 맞겠죠?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 머나먼 공간에 이렇게 자원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기적이네요 그쵸? 가져온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무리 어때요2 0대만좀 되면 될것 같은데 안되겠어요. 1975로 만족을 합시다. 자 일단 여기다 뗄게요.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미래시대까지 도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현대 건물이죠. 아마 우주센터나 그런 걸 지어야지 이게 건물들이 좀 발전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일단 제 예상이긴 한데 좀 봐야겠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쪽에 상당히 자원들이 많네요. 그쵸? 오.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하나 짓고 다른 쪽에 질만한 데가 있을까요? 음 이런데도 괜찮긴 하네요. 그쵸? 아 이거는 나중에 집시다. 잠깐만 그 전에 자 운석을 발견했죠. 이거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호이 여기다 놓고 오픈 음, 뭘까요? 기대는 타워. 피사의 사탑인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 생산이 안되는 것들 찾아가지고 좀 처리를 할게요. 유리공장도 좀 개선을 시켜야 될것 같고, 기름은 당연히 필요하고. 벽돌. 약초는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비둡시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기름하고 가스가 들어가네요. 그 기름을 좀더 생산을 해야겠네요, 이거. 자, 이쪽에는 건물이 지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다 하나씩 지으면 되겠네요. 근데 매장량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아, 이쪽에다 지어야겠구나. 1513 자, 이걸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도로를 연결시키면 길이 생길 것 같아요. 호잇 안 생기네. 어, 생기는구나. 오, 멋지네요. 그쵸? 이런 거 우선순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만드는데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네이도가 다가오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가스 광산도 좀더 지어봅시다. 자 이것도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주변도 괜찮긴 한데 여기 1300대 있죠. 1400대 건설만 가능하면 될것 같은데 1,259 1,300 이걸 돌리면 1,420, 1,370, 1,400 500 그래 57로 만족을 합시다 자 여기다 지을게요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고요 어디보자. 이거 어디니? 자네? 자네 가깝다니. 아 저거 부셔지면 안되는데? 에이 나중에 다시 찍읍시다. 자 여전히 나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하는데 음 이거를... 좀 회복을 시켜야겠죠? 지금 기적이 거의 다 찼어요. 900대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좀만 더 심어줄게요. 나무 어디 갔니? 여깄네요. 자, 산등성에다가 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이 됐어요. 자, 나무 부족? 0 좋네요. 그... 번개라던가 화재라던가 이런 것만 발생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 이거 우리거니우리거네요 여기는 왜 길이 없니?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유리공장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구나 이거 업그레이드 요청을 합시다 이런거 중요하죠 자 농장이 어느새 완성이 됐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어우 멋지잖아요 이게 어디시대요? 자 이거를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치 한번 시켜볼게요.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녀석 뭐야? 자 항해하러 왔죠? 지금 빨간색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아이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에 좋은 식량입니다. 받쳐줄게요. 어디 갔니? 우리 재단 여기 있구나. 호잇! 됐고, 이쪽에도 빨간색이 보였어요. 감히. 이리 온. 자, 죽여버립시다. 호이. 자, 또 다른 배신자 어디갔어? 이제 더 이상 없죠? 다행이네요. 이 사이비 종교 이녀석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또 찾아야 돼요. 물론 색깔이 붉은색이라서 바로 보이긴 한데 잠깐만 이미 제가 다 잡아버린 게 아닐까요? 뭐 그전에 이런 거 먼저 합시다. 아야 <웃음> 이거 VR게임이라고 이런 것까지 다 구현해놨네요. 그쵸? 어 조그만 이거 자뭐 어찌됐건 저희 좀 기적 포인트 좀 모을게요. 아무래도 공원을 이렇게 실제 오두막 있는 데다가 지어야될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거좀몇개더 지을게요. 나 남의 자리 좀 뺏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지을 수 있니? 응 음, 지을 수 있네요. 여기다 하나 짓고 다른 쪽에도 하나 짓겠습니다. 이거 절땅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공원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왜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아 오물이 있었구나 이런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되나요? 좋아요 그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물들 파괴시키면 아마 도로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나가요? 도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일단 불을 생긴 거는 이런 거불 꺼야 되는 게 맞고 자 불을 껍시다. 됐어요. 앞으로 아마 이쪽에는 건물을 짓지 못할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그나저나 큰일 났네요. 지금 먹을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아이고 또 실수했죠? 뭐 어쩔 수 없죠. 자뭘 원하는지 봅시다. 어 노인복지 안되고 그래요. 교육 교육 쪽을 올리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저희 그 농장이나 이런걸 좀더 지을게요. 지금 먹을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파괴시키면 도로가 생길 거예요. 보스 봅시다 한 번. 나와. 자 도로야 나와라. 이것도 보시고요. 도로 안나오니까아 나중에 건물에 하나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죠? 자, 이번엔 반대쪽에다 농작을 한번 지어볼게요. 가능할까요? 색깔이 나왔었는데... 좀 돌려봅시다. 헉! 된다! 자, 드디어 도로가 생겼죠? 좋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상대 진영 쪽에다 계속 저희 건물들을 채워넣읍시다. 지금은 지을만한 그런 이유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오잇 그러고 보니까 이쪽도 이제 법 집행시설을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좀 중요하니까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다 지어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지어도 되죠? 이 어, 좋아요 이런거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워하고 그 돌을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다리에 관련된 것들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이라 해금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거라도 합시다 대단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청증을 찾아가지고 자 인원들을 배치할게요.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어디 숨어있었어. 아, 여기 있네요. 이제는 사람들 배치시켜도 될것 같아요. 호잇! 자, 오락부 장관도 지금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 아니 또왜 그래? 산소 수치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런 건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자 아까 전에 이 아이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자 이쪽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 좀 확인해 보고요. 안 되죠? 음 여기다 지으면 되겠구나. 길 연결할 겸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이쪽도 길 연결할 겸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됐네요. 자 우선 순위 올립시다. 이건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됐어요. 이거 두 개만 지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자 그리고 농장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지금 먹는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시 내렸던거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죠 나 이런게 해결이 돼야지만 음 저희가 음식문제같은거 어 쉽게 해결할 수있을것같아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대기중이죠 자 중요한거 먼저 제공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거 제공하는데 별 문제없죠 잠깐만 야 소비하는게 또 상당히 많구만 이거 자 이럴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전지를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찾아 봅시다. 이 아이죠.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이거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태양전지 패널.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 아이를.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시 내렸던 이그 공원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자, 이게 만들어지면 환경 수치가 바로 회복이 될 거예요. 나무가 재난이라던가 기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긴 한데 이거는 금방 처리가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수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10정도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딜까요? 아, 그래요. 제가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놨죠. 지금 물도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물펌프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술자 오두막 이쪽은 사람들이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시 내리고 학교 이 주거 건물을 없앨까? 없애면 연결이 될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자, 여기도 기술자 오두막을 만들어야겠네요. 이거 제가 실수했죠? 우선순위 올립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짓고 자, 호출. 그러면 바로 수리가 가능할 거예요. 이건 좀 기다려봅시다. 오, 여기 보세요. 건물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오, 생각보다 멋진데요? 근데 다만 이쪽에 왜 고기가 회복이 안된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멸종을 시켰구나 제가. 에헤 제가 몇종을 시켰군요. 이건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쪽에 있는 거를 없애야 되겠어요. 철거합시다. 아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건 농장에 농장을 좀더 신경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다른 쪽은 어때? 자 이쪽도 개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회복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잠깐 끕시다.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제 먹는 게좀 급하긴 한데 뭐 감안을 해야겠죠. 이거는 돌아가면서 확인을 계속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고기가 아예 없죠?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고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쪽은 왜 길이 안 생길까? 한번 볼게요. 아, 길이 생기는 구조가 아닌가? 길 마크가 안 뜨죠? 뭐 어쩔 수 없네. 자, 중간중간에 이런식으로 도로를 계속 만들게요. 도로가 많을수록 그 이동속도가 빨라지니까 괜찮아질겁니다. 자, 그럴동안 지금 또다시 전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건 좀 기다려보고 판단해 합시다. 야, 기술자 오두막 이거 멋지네요. 이런거였구만. 이 농장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건 뭐지? 아 배달 오두막? 오케이 사냥꾼 오두막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 아닌 것 같죠? 자 이쪽도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죠? 자 사람들을 아 그래요 마지막 단계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네 음 점점 저희도 이제 미래 시설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괜찮네요 여기만 이제 잘 지어지면 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좀 문제네 여기 주변에 기술자 오두막이 없나요? 헉, 없었구나. 이거 하나더줘야겠다자 이거는 이쪽에다 을게요 여기다 짓고 이거 우선순위 바로 올립시다. 와 이건 또 뭔가요? 이번에 어떤 스타일의 건물들이 만들어질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아멋지고만 이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색깔왜 이래요 이거 녹색 으아이 색깔은 좀 아니야 차라리 옆 건물이 더 이쁘죠 자, 점점 가면 갈수록 시청이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제가 이제 연구를 대부분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긴 하는데 어 이제 미래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죠. 이거보다 더 상위 건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우주에 관련된 거하고 음, 이거는 뭐죠? 식량부, 식량부는 이미 했었을 텐데 농업부가 따로 있나? 이거 한번 연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농업부가 여기 있었고 산림부가 따로 있었나? 이건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럴 동안 또 새로운 박스를 가져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으... 이건 또 뭘까요? 나 아, 머리 아프죠? 여기 그래요 재구성할 겸 그냥 일단 내비둘 수 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합시다 어 그래요 이 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감안했던 거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 공원은 안 터졌어요 다행이죠 정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제 길을 만들 수있을거예요 한번 시도해봅시다. 일단 가운데 우물이 없으니까 아니야. 우물을 굳이 이쪽에다 지을 필요는 없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을만한 적당한 건물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동안 전기도 좀 신경을 쓸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물이나 기타적 오염도 소비하거나 발생하게 시키진 않으니까 이런거 여러개 지는게나을것 같아요. 잠깐만 이 와중에 지금 가스 광산들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고 얘는 또 와서 난리를 치고 있고 머리가 아픈다. 에잇 저리 꺼져! 됐어요. 여기도 있죠? 야 너네들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이 아이죠? 호잇 자 저쪽에 있는 빨간기둥 저것도 찾아서 데려옵시다 이놈 시키들 호잇 자 어느새 아니 빨간기둥 왜이렇게 많아 이거 아.. 이거 안되겠는데.. 받칩시다 끝! 이제 더이상 없을거예요자 복수할 겸 여기있는 사람들도 받쳐버립시다 이것들이 안되겠네 이거. 우리가 혼란할때 이렇게.. 한단말이지 지금.. 응? 자 아무래도 공원을 좀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산소 질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거좀 여러 개 지어야 돼요. 하나 더질수 있죠. 지금 자 여기다가 지으면 도로가 생길 것 같아요. 호잇! 좋네. 아 그리고 자 음식점 아니 농장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킨 게 좋죠. 지금 제가 고기 낚는 거를 줄여 놨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물이 말랐죠? <웃음> 자 남는 이 기적을 이용해서 여기다 물을 열심히 뿌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무려 차올라라. 이 정도 뿌렸으면 될 거예요.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죠? 좋네요. 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 이 정도면 되나? 그래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또 포인트가 모자르니까 사람들 찾아야겠죠? 받칩시다. 아하, 여기는 체육펌프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기술자 오두막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는 없었네요. 이쪽에도 좀 지어줍시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선순위 올려봅시다. 자 이제 더 연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음... 거의 다 연구가 된것 같죠? 자 이쪽도 다 연구가 됐어요. 사실 남은 거는 이제 도로밭들밖에 없어요. 보시면 다리라던가 그런 것들밖에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는 할 만큼 다한것 같아요. 제 남은 거는 특수한 건물들 특수한 건물들을 찾아가지고 그 청사진을 모은 다음에 짓는 거 한번 지켜보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느정도 상당히 안정적이게 잘 버틴 것 같죠? 물론 아직 택 마냥 이렇게 계속 그 CP포인트를 얻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마무리 맞대요. 자, 전기가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떴죠. 난리 났네요. 자 이런 거 건설 중이긴 한데 아, 겨울이죠. 자, 이럴 때는 방법 이 있죠. 배터리 있죠. 배터리에다가 번개를 몇번 치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끔. 이러면 또 CP를 벌기 위해서 또 남의 말 왔다갔다 거려야겠죠. 음 아무래도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좀 분산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분산을 좀 시킵시다. 자 이쪽에다가 더 물펌프하고 저수조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짓고 일단 이쪽은 더이상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막지어도될것 같네요. 자 여기다 지어도 되겠네요. 됐죠? 자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항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남의 거 먼저 보시고요. 여기 기술자 오두막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다가 좀 크게 지어도 될것 같아요. 남의 걸 보십시다. 우이! 저리 가시고 그 다음에 물 뿌리고 됐어요. 자 한번 지어볼까요? 공항 상당히 크죠? 이거는 음 그래요. 일단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한번 재 볼게요. 호잇! 으 들어간 재료들 상당히 많죠? 뭐 감안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또 전력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떴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배터리를 좀더 지으면 될것 같은 그런 문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배터리를 그냥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길 만들어야 되는데 있나? 있네. 여기다 하나 지어보죠 태양열 전자판도 계속 만듭시다. 호잇. 됐어요. 자 메테오 샤워가 발동됐는데 어딘지 한번 봅시다. 메세지가 떴는데 아직 빨간 마크가 뜨진 않았어요. 그쵸? 그냥 이상한데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크가 안 뜨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여기에 가스광산이 있었던가 뭐가 있었던가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데. 가스광산 맞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어디야?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조용하죠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합시다. 이번 재단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우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질 거예요. 자 이건 어디니 또. 하 먼지가 됐네요. 지금 우리 전력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갑자기 또왜 이럴까. 이게 밤낮을 좀 가리는 것 같죠 태양의 전지판을 많이 지어 놓긴 했는데 저희가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배터리를 좀 열심히 지으면 낮에 생산한 걸좀 저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남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식으로 계속 건물을 지어볼게요. 호이 우선순위 올리고요. 아니,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아이고... 메테오가 이쪽에 떨어졌었네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체유? 체육? 체유가 맞죠? 나 이쪽에다 짓겠습니다.